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나시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편의 96편의 어, 장쿠션에서 단쿠션으로 가는 쇼 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은 롱앤숏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롱앤숏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장 쿠션에서 자, 요쪽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할때장 쿠션에서 단장단 단, 장으로 오는 자, 요로 가면 쇼시고 요쪽으로 가서 저 길게 가면 롱이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치는데 일단 포인트를 아셔야겠죠. 자, 여기는 50 출발 포인트입니다. 50 45 40 자, 오늘은 요세 개만 하겠습니다. 요 뒤쪽으로도 있긴 있는데, 어, 값이 틀려집니다. 자, 요 앞쪽도 값이,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 뒤쪽에만 하겠습니다. 50, 45, 40. 자, 이렇게 되고, 원쿠션 포인트. 자, 여기가 제로고요 자, 여기 10. 그까 여기는 5가 있겠죠. 자, 20, 30, 40. 요까지는 필요 없겠죠. 자, 30까지. 자, 도착 포인트. 자, 코너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45, 40, 35, 30. 자, 두칸띄어서 25, 여기가 20이 됩니다. 자, 도착 포인트고요. 당점은 상담 우회전을 주시면 되고요. 스피드는 먼 거리가 아니니까 1 5일 정도. 자, 먼 거리를 갈 때는, 롱으로 갈 때는 2일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미들발로 오면 통 치우시면 됩니다. 자, 계산 공식은 출발 빼기 도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출발이 50에 있으니, 자, 도착이 45죠. 빼면은 5가 됩니다. 그럼 원쿠션 5포인트를 향해서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원쿠션 5포인트를 향해서 1.51 스피드, 미들발로. 1.51 스피드, 미들발로. 또 비록 안 맞았지만, 자, 이쪽에 45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당점 설명 원팁 2팁, 3팁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출발이 자, 여기가 50, 45, 40이 있죠. 자, 도착도 40이 있습니다. 빼면 제로가 나오죠. 그러면 당 쿠션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상단 무회전, 1.51 스피드 미들발로로 간결하게 톡지우시면 됩니다. 미들발로로 간결하게 톡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배치가 떴을 때 어, 편하게 치는 방법이죠. 바이벤하프 하프 시스템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팁을 1팁, 2팁, 3팁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요번에는 1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팁을 주실때는 자 오른쪽으로 갈테니까 한시당점이죠 한시당점을 3팁, 한시당점으로 끝까지 주시고요 치시는데 회전을 살리지 마시고 그냥 간결하게 톡 하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값이죠. 50 빼기 45는 5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5포인트를 더 보시고 1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2팁은 10포인트를 보고 치면 되겠죠. 자, 3팁은 15포인트를 보고 치시면 됩니다. 더 보고 치는 거죠. 그러면 3팁은 20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1팁 당점은 1시 2팁 당점은 1시 반 3팁 당점은 두시 당점이네요. 두시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1시 당점이죠? 11시 당점으로 10포인트를 향해서, 자, 전가동 미들발로우로 부드럽게 톡 치줍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요. 자두 팁, 3 팁은 시간 관계상 시타 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당 후션에 치는 거는 음, 계산 값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하고요. 자 오늘은 롱앤숏요쪽 코너 부분에서 치실 때. 편하게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